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골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파이체인몰 각 국가별 판매자 등록 기준에서 올리고 있는 파이시세를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어, 어저께는 나이지리아 편을 봤고요. 오늘은 대한민국 편을 보겠습니다. 어, 가볍게 시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가격이 이게 파이 가격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짓기도 어렵고요. 어, 이제, 이, 이제 뭐 파이체인몰을 통해가지고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 아직은 초기다 라고 하는 점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가볍게 시청을 바랍니다 아 우선 하나씩 볼텐데 ESV-10 마스크팩 어 이건 데 이거는 88.8파이인데 여기에 배송비가 0.2파이까지 붙어 가지고 89파이에 이제 판매를 합니다 어 실제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격을 보면 55,000원으로 조회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파이 시세는 618원 정도로 조회가 됩니다 자, 다음 거. 어, 애터미 폼 클렌저 4개 묶음이라고 되어 있고 33파입니다. 어, 실제 판매되고 있는 가격을 보면 24,000원으로 조회가 됩니다. 어, 이렇게 됐을 때 파이 시세는 727.3원입니다. 판매자 기준 가격입니다. 자, 다음. 어, 전자 제품입니다. 컴퓨터 제 어, 이제 그 용품이고 그래픽 카드 갤럭시 지포스 RTX 306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색상 블랙이고요. 어, 1099파에 팝니다. 어, 여기에 또 도착했을 때에 또 추가 파일을 받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1100개로 예상이 됩니다. 어, 실제 판매되고 있는 가격을 보면 55만 1610원입니다. 지금은 그래픽카드가 상당히 좀 시세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이 정도 가격인데 대비를 했을 때 파이 시세는 대략 501.9원, 502원으로 어, 산출이 됐습니다. 자 다음 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손목시계 자 상품은 새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가치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중고나라에 올라와 있는 그 가치로 보면 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가격이 대략 30만 원대고요. 어, 박정희 대통령께 6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 30만 원으로 책정을 했을 때이 어, 어, 이 정도이고 파이시세는 857.1원 정도로 어, 산출이 됐습니다 자 다음거 무선 서큘레이터 신품인데 요거는 대략적인 가격을 좀 어, 이, 어, 이제 대입했습니다 일단 판매가격은 37파이고 배송비가 2파이가 붙습니다 39파입니다 어, 실제 가격은 대략적으로 20만대입니다 근데 어, 상, 제조사에 따라 틀리긴 한데 대략 일단 20만 9천원으로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의 파이시세는 5,649원 정도의 가치가 매겨집니다 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이죠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판매자 기준이고 제조사가 어딘지까지는 아직 어, 여기에 대해서는 어, 좀 세분화 하진 않았다는 점참조 바랍니다 자 다음 혈액순환 손마사지기 입니다 어, 배송비가 이 파이가 붙구요 어 상품 판매 가격은 포함해서 41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 대략적으로 어,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뭐 10만원 미만도 있고 10만원 이상 하는 것도 있는데 유사한 제품으로 봤을 때 실, 대략적으로 판매되는 가격은 10만원 정도로 어,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파이시세는 2439원 정도로 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어 이게 이채영 그 배우 아 배우 한채영의 라솜 화장대라고 하는 건데 요게 판매 가격이 149,000원으로 0 올라와 있습니다. 어 배송비는 이제 도착했을 때에 이제 그걸로 되어 있고요 200파이 정도가 됐겠죠. 하여튼 그리고 199파이 판매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파이 시세는 5,271원 정도. 어, 대략적으로 한 4달러 정도의 이렇게 판매자 기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어, 라클렛의 이제 미니 전기 그릴 세트라고 되어 있구요. 이것도 53파이 배송비는 없지만 도착지에 따른 또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어, 요게 판매 가격을 보니까 그 56,810원으로 어, 그 알뜰가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요렇게 됐을 때는 파이시세는 1,072원 정도로 산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캔커피 레스비 이거를 이제 한 박스를 6 k g 짜리고 판매한다 요게 30개가 들었습니다 판매 가격은 30파이고 배송비는 받지 않겠다 실제 가격은 알뜰가 기준으로 21,500원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파이 시세는 717원 정도로 예, 예, 산출이 됐습니다 어디까지나 판매자 기준 가격입니다 자 다음 아퀴즈 볼륨 고데기 케라틴 볼륨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판매 가격은 75파이를 판매를 하고요. 어, 실제 가격으로 올라온 거는 9310원이라고 이렇게 인터파크 기준으로 나와 셨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파이 시세는 1204원 1달러가 약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등록이 되, 어, 산출이 됐습니다. 자 다음 것 티뷰크 어, TV, 그 안전화 TV400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어, 요거는 45파이에 배송비 5파이까지 포함해서 50파이에 판매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어, 해당 제품의 유사 제품으로 어, 이제 했을 때 8만 1320원으로 이제 어, 확인이 됐, 됐고 그 다음에 여기 파이시세를 어, 보면 1626원 정도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 보통 이 제품을 구매 했을 때 배송비가 4000원 인데 여기 오파이를 봤습니다. 배송비가 훨씬 더 비싸네요. 어,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다음 사진 자,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4 클래식 46mm 실버 색깔로 색깔로 350파이에 판매를 한다고 라 되어있었습니다. 요거를 가격적으로 보면 218,500원으로 조회가 됩니다. 요 해당 디자인으로 그렇게 했을 때 파이 시세는 624.3원 정도로 어, 산출이 됐습니다. 자, 다음 사진. 어, 중고 노트북입니다. 어, NT300EOA, 어, i5라고 돼 있는데, 현재 지금 이 제품은, 일단 280파이에 배송비는 받지 않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 생산이 되지 않고 단종된 제품으로, 어, 확인이 됩니다. 어, 이 제품이 이제 뭐, 그, 실제로, 뭐, 중고나라를 통해가지고, 이제 구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259,000원 정도로, 어, 산출이 되고 어, 여기에 대한 편차는 좀 있겠죠 한 대략적으로 한 20, 25만 0 2원 30만 원 정도 선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파이 시세는 어, 925원 정도로 어, 산출이 됐습니다 자 다음 사진 여기게 어, 기계식 시계 중고라고 되 있는데 여기 이제 상호 이제 그 디자인명을 보면 이제 브랜드명을 보면 빈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디자인 똑같은 디자인을 요걸 찾아보니까 중국 그 한국에서 11번가는 현재 지금 판매가 어, 종료가 된 상태이고 요거 다른 이제 중국이나 다른 해외 매체에서 보면 어 가격조 1300 달러 1200 달러 뭐 이렇게 거래 된다 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판매는 여기 50파이로 됐고 배송비는 받지 않습니다 라고 되있고요 요게 실제 가격을 이 달러로 대입을 했을 때 어, 신제품으로 샀을 때 가격이 156만 6천원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대략적으로 같은 한국 가격 기준 을 보면 좋겠는데 일단은 중국 매체에서 올라온 가격이라 요거는 좀좀 어,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요정도 가격인데 그래서 파이 시세는 상당히 꽤 높게 측정이 되죠 3 1320원으로 이렇게 어, 세팅되어 있습니다 요 제품이 어, 진이라고 찐이라고 하면 어, 상당히 좀 어, 제품도 괜찮고 파이 시세도 높은 편이죠 자, 다음 사진 자, 요거는 파이 워터 연수기인데, 이게 닥터 앤 도프 회사에서 만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그, 그 뭐냐, 일종의 그, 우리가 수, 수도꼭지 같은 거, 그러니까 샤워기 같은 그런, 뭐 하여튼 그런 건데, 요게 이제 101파이에 판매를 하고 배송비가 2파이를 이제 포함시킵니다. 9 9파이 판매하는 건데, 하여튼 101파이구요. 요거를, 실제 가격을 이제 조회를 해보면 요 똑같은 디자인으로 46만 8천 원에 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이 시세는 4,634원으로 조회가 됐습니다. 자 다음 사진, 에터미 더페임 로션 두개 48에 팝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송비는 무료. 실제 가격을 조회 보면 14,800원으로 조회가 되고요. 파이 시세로는 370원으로 조회가 됐습니다. 어디까지나 판매자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오구 오버더니 베일리 버튼 부츠 93만 8,960원. 판매 가격 129파이고 착불에 대한 배송비는 따로 있다. 자, 이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봤을 때는 파이 시세는 7,279원 정도로. 어, 확인을 해볼수 있었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일단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가격적으로 좀 쉽게 산출될 수 있는 것들로만 이렇게 어, 몇 가지를 일단 봤는데 열몇 가지를 봤는데 어, 천원 미만 꼴이 이제 여덟 건그 다음에 천원 어, 이상 되는 것이 나머지 절반 뭐이 정도로 이렇게 봤습니다 가장 높게 아까 측정됐던 거는 어, 아까 3만 얼마였죠 이 아, 정도 3만 1,320원이고 그 다음에 네, 여기 부채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7,279원으로 구원으로 두 번째로 어, 비상 가격이었습니다. 이 네, 정도로 이렇게 올라왔다. 아직까지는 어, 판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파이체몰의 어, 거래에 대해서 아직 초창기고 이 정도 판매자 기준으로 이렇게 등록되고 있다는 라것 정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